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저희가 4시 40분에 아르테레트에서 펼쳐지는 포토타임 여러분 다시 한번더 함께 해 주시고요 자 갑니다 하나 둘셋아 이게 일일인가요 이게 일일이 다오기가 쉬운 게 아닌데 자 앞에 사진촬영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럭키인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스테이포유 4를찍어 저희 이제 로키 드론 박스에 넣어주시면 50분 여러분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어, 남아있죠? 네.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기다리신 분들은 저희가 또 이제 4시 40분에 사인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비아와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에서 여러분 즐거운 시간 또 계속해서 펼쳐지는 이벤트에 너무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